만 따지기가 너무 힘들면 이게 몇칼로리 이게 힘들면 양을 자기가 먹는 그릇을 만들어 놔요 그 안에만 넣는 양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칼로리가 엄청 편차가 없거든요 무슨 완전 식용유를 부어 먹지 않는 이상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그 그릇 안에 뭐 갑자기 만 칼로리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아예 너무 막, 막무가내로 먹을 순 없으니까 이게 꼭 룰을 만드셔야 돼요 자기만의 룰을 어느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먹지 않겠다 하는 룰 이만큼의 양내 식판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아니면 식판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쌓아놓으면 안되겠죠그홀 아, 그래. 그 안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겠다 아니면 침대에선 절대 먹지 않겠다 생활 방식이 달라서 제가 예시를 들어준 거지 자기만의 룰을 꼭열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행을 한달두달 달 하면 무조건 다이어트 성공해요 어. 매운 음식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나요? 네, 캡사이신 같은 것도 효과가 있는데 일시적인 대사량을 늘려서 네.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효과까지 다 따지면 제다다 다 효과 있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녹차도 효과 있는 네. 거고. 사실은 수박에 있는 시트룰린도 효과 있는 거고. 매운 음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닭발을 먹으면서 계란찜과 그 주먹밥을 먹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캡사이신만 찍어 먹으라고 하면 누가 찍어 먹어요? 계속 그것만 드세요 하면 안 찍어 먹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 들으면, 1칼로리 음식을 먹었는데, 매운 음식이기 때문에 10칼로리를 더 소비할 뿐이에요. 그냥 990은 먹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런 거니까 미비해요. 효과는 진짜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 싸움이긴 한데, 다이어트가. 그런 거 따지면 차라리 매운 거 드시면 좋아하시면 드셔도 되는데, 아, 난 매운 거 먹으니까 살이 빠질까?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 운, 그런 효과 있는 음식들은 엄청 많아요 널리고 널린 게 그런 음식들이라 차라리 그냥 적당히 매운 거 드시고 차라리 5분 정도 빠르게 걸어주시는 게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해요 네. 그다지 맛이 네 업라이트로 운동은 손목을 꺾어주시고 팔꿈치를 어깨 위쪽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되는데 귀에 가깝게 붙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승모근이 먼저 끌려가지 않고 팔꿈치가 끌려간 이후에 끌려가려고 하십니다 어깨 바깥쪽 너비 운동이니까 꼭 많이 신중하게 정확한 자세로 해주셔야 됩니다 둘. 자, 지금은 어깨, 이것도 어깨 너비운동, 너비운동만 할 거예요. 사이드 러터레이즈 주전자라고 생각하시고 주전자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조금 따라주는 거예요. 다섯 개 할게요. 둘, 셋, 넷. 측면으로 가야 돼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다섯 개를 했으면, 자, 이렇게 손바닥 앞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다섯 개. 그 앞, 이것도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정수리. 셋. 넷. 다섯. 사이드 러털레이즈 다섯 개. 숄더 플라이 다섯 개 하는 게한 번이에요. 두번 내지 세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근육의 하나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육 안에서 데피니션이라고 하거든요 선명도를 만들려면 등척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kg랑 1kg 두 개를 준비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릴게요 앞으로 다시 이게 하나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구간에 앞으로 이동할 때이 구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많이 너무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꼭지점에 항상 있어요. 끊기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체조처럼 반동 주면 안 돼요. 그대로 고정. 근육이 좀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겠죠 측면에서 올가서 자, 둘. 해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하는 경우가 걔네들이 좀 만든 말이에요 자, 앞에서 턱에서 그대로 올려주고 뒤로 하나 앞에서 턱까지 내리고 꾹 올려주고 뒤에서 귀 높이까지 귀나 눈 높이까지 발을 내려서 하나 둘셋 턱은 어, 고개는 좀 움직여주셔도 돼요 바가 다 빼,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바벨은 위아래로 그대로 요거 최대한 많이 하고 오늘 운동 마무리할게 어깨의 전체적인 부피랑 사이즈 발달에 근육양이 굉장히 좋아요